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승입니다 드디어 이어폰과 헤드폰이 아닌 진짜 음향 장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엔지니어 둘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맨날 뻘소리만 하고 있다. 형한테 뻘소리가 뭐야? 아니, 제가 한게 아니잖아요. 아, 예? 에, 그런 댓글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저의 전문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전문 음향 장비를 들고 나온 거죠. 아마 구독자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상관이 써. 없지, 이런 거랑. 이걸 없닸어. <웃음> <웃음> 걱정이 되네요. 오디언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네. 8채널짜리 마이크 프리앰프입니다. 어, 약간 저가형 레벨에서도 굉장히 좀각각 많이 받고 있는 네. 회사기도 하고 음. 원래는 콘솔 만들고 큰 그러니까, 회사죠. 원래는 이제 프로 오디오에서 네. 굉장히 좀 신뢰도 있는 회사예요. 네. 메이드 네. 인 UK. 네. 잉글랜드. 네. 잉글랜드. 근데 아마 노딜 브렉시트.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포커스라이트라던가 포커스라이트가 위단에 있는 회사. 음. 따 DDA. 아, 스튜디오 세븐의 네. 자랑. DDA 네. 콘솔 네 그렇습니다 <웃음> 다 콘솔과 뭐 포커스라이트 음. 거기에 이제 또승계돼서 내려오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오디언트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뭐 콘솔이나 이런 걸로도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좀 저가형 시장에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류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인데 사실 저는 이 오디언트 회사에서 제일 처음 접했던 제품이 네. 이 ASP 880 네, 제가 오디언트에서 가장 처음 접한 제품이거든요. 음 네, 이 마이크 프리, 8채널 짜리 마이크 프리 앰프인데, 뭐, 사실 마이크 프리 앰프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마이크 신호는 원래 굉장히 좀 작은 신호니까, 네. 그걸 좀 증폭시켜주기 위한 프리 앰프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8개의 마이크를 증폭시킬 수 있는 8채널짜리 마이크 프리 앰프입니다 네 이렇게 전면부에 마이크 프리 8개의 노브와 메뉴들이 달려있습니다 1번 2번 채널에서는 어, DI 신호를 따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어, 다이렉트 인풋이니까 아무래도 언밸런스드 입력들 그렇죠? 네, 뭐 기타라던가 베이스라던가 예. 이런 악기들 직접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신호들의 임피던스를 로우, 하이, 미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220옴, 미드 같은 경우는 1 2 k 옴그 다음에 하이 같은 경우는 2 8 k 옴인데 로우에서는 225m이니까 저희가 뭐 보통 쓰는 SM57이나 58 로우로 어,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고 흔히 쓰는 이제 저희 컨덴서 마이크들 이런 것들 미드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이 같은 경우는 어, 간혹 리본 마이크 중에서 하이 인피던스를 요구하는 그런 마이크들을 사용하실 때 쓰시면 각각 인피던스에 따라서 톤과 질감을 조금 달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되게 좀 세세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배려가 많이 된 네, 제품 같습니다 네. 세세한 설정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앞단에는 게인 그 다음에 뒤에는 하이패스 필터가 달려 있죠 네,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25Hz에서 150. 250Hz까지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를 걸수 있습니다 여기 하이패스 필터에 대한 온오프 버튼이 여기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반전 버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dB를 어, 감소시켜줄 수 있는 어텐뉴에이터 패드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컨덴서 마이크들의 팬텀 파워를 전달할 수 있는 48V 이 제품의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AD입니다 오 마이크 프리임 AD라니 란 아, 마이크 프리앰프에 AD 컨버터가 달려있는 거죠 8채널이라 맙소사 이건 진짜 사실 가성비 엄청 좋은 마이크 프리앰프예요 그냥 뭐 마이크 프리앰프의 그 성향 뭐 소리의 퀄리티 뭐 이런 걸터나서 음. 일단 8채널에 마이크 프리 앰프가 달려있고 심지어 AD 컨버터가 달려있다 이거 자체로도 지금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AD 컨버터가 달려있으니까 특히 8인 8아웃이나 뭐 16인 16아웃 이런 제품들에서 마이크 프리만 좀더 확장을 하고 싶은 분들 그렇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디지털 인풋으로만 확장이 가능하다 음. 뭐 요런 제품들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합한 그렇죠 일단 8채널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8채널을 더 늘리고 싶다 예. 인풋만 네 인풋만 네, 근데 디지털 인이 있다! 제품 딱 붙이면 16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쓰는 제품들 중에 RM이나 그 다음에 뭐 포커스 라이트에서도 8인 8라우스인데 나머지 8인 8라우스는 디지털로 확장이 됩니다. 네. 뭐 타스카운 제품도 있고 네. 맞습니다. 모투도 있고 네. 그런 제품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태봉이가 이렇게 쓰지 않나? 아 그렇죠. 그 아틀라스에다가. 네. 8채널 확장할 때 네, 디지털 인하우스를 네. 고있죠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이제 태봉이가 누구시죠 <웃음> 노예, 노예, 노예, 노예. 네. 하청에, 하청. 음. 홈레코딩 유저라서 네. 보통 2인 2아웃으로 구성하시는 거죠. RME, 베이비페이스, 뭐 아폴로 트윈도 있고 음, 음, 매트리칼로, 음, ULN2 음, 뭐 이런 제품들 쓰시는 분들은 네. 확장을 할때 베이비페이스 같은 경우도 a d a 로 8채널 확장식을 음, 음, 할수 있거든요 네. 일단 프리단 느낌도 상당히 좋고 네네. 저희가 드럼 녹음을 실제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이거 제품을 사용해서 확실히 또 메이드 인... 인기... 아, 메이드는 아니, 아니지만 어쨌든... 메이드는 어, 차이나지만 예. 본사그 영국스러운 그런 뭐랄까요 질감 꽉 차있는 따뜻하고 펀치감 있는 그런 예 소리였습니다 브리티시아 네 예, 그렇죠 <웃음> 브리티시 회사들의 좀 강점이랄까 네. 미드레인지가 굉장히 좀 좋죠 음, 음. 소위 얘기하는 영국스러운 그 느낌의 중역대가 있어요 음, 음, 음. 기본에 상당히 충실하다 음, 음, 음. 네.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도 네. 굉장히 좋고 트랜지언트도 되게 적당하고 음. 어떻게 보면 살짝 느린 것 같기도 한그 음, 음, 음. 네, 브리티시한 느낌 네. 그리고 뭐 컨버터 퀄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AD단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오디언트사에서 나온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에서 그 가격대에 굉장히 좀 좋은 네. 한 버터 퀄리티로 또 이름이 나 있으니까 네. 신할만 하지 않을까요? 워낙에 컨버터들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컨버터 네. 때문에 뭔가 망했어 나는 음. 일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요새. 요새는 저가 제품들도 음. 거의 상향 평준화돼서 네,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많이 됐죠 네, 뭐 옛날처럼 막 컨버터가 너무 둔탁해서 음, 음, 음. 소리가 좀 답답해서 뭐 이런 음, 그런 일은 뭐 오히려 이런 뭐 컨버터가 좀더 들어갔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유용한 확장성을 가지고 그쵸. 있다라는 면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봐야죠봐야죠 <웃음> 봐야죠. <웃음>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희또 가성비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대략 2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200만 원에 8채널의 마이크 프리와 AD 컨버터까지 달려 있다. 어, 상당히 메리트 있죠. 아, 어, 이거 상당히 한, 메리트. 1채널당 얼마야? 25만 원. 어, 그 정도. 정확한 좀 목적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는 해요 누구나 써서 만족할 만한 제품은 아니고요 채널이 8개니까 음, 음. 딱 떠오르는 건 드럼 녹음 같은 거? 그러니까 드럼 세션 분들 중에서도 음. 본인 연습실이나 뭐 합주실 같은 데서 직접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는 음, 음. 분들이 계세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드럼 세션 분들이 8채널 확장하기 너무 좋은 거죠 소규모 프로젝트 스튜디오나 로케이션으로 현장에서 아 현장, 예, 녹음. 현장 녹음하시는 분들이나 네. 저도 이거 처음에 현장 녹음하러 가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음음. 딱 제가 가지고 있던 게 UF-X 네. UF-X에는 마이크 프리가 4채널 이 8채널짜리 마이크 프리만 하나 붙이면 음. 총 12채널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뭐 드럼 녹음 정도도 어느 정도 음. 커버 가능한 수준이어서 음. 그렇게 해서 알아봤던 건데 음. 뭐 이렇게 출장 녹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네. RM이 베이비페이스 같은 거 음. 베이비페이스의 a d 으로 음. 지금 이 제품이 8채널 확장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베이비페이스 프리 두 채널에 이 제품 8채널. 아, 좋네요. 그러면 딱 10채널이 구성이 되니까 마이크 세팅 간소하게 해서 음, 음. 드럼 녹음 할 수도 있고 합창 녹음이라던가. 음. 실황을 캡처를 해야 되는 상황들 음, 네. 뭐 어쿠스틱 악기들 뭐, 음. 뭐 어쿠스틱 기타라던가 뭐 콘트라베이스라던가 이런 네. 거게몇개 있는 상황들. 음, 음. 그러면 베이비페이스에 이것만 가지고 나가도 딱이죠. 뭐 요새는 합주실에서 녹음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밴드들이 그래요? 이제 자체적으로 녹음을 음, 소화하니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이제 보통 인터페이스로 뭐 많은 걸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인터페이스에 마이크 프리가 많아 봐 8개 정도 일반적인 그쵸, 상황이죠 네. 그다막 16개 뭐 32개 이렇게 가려면 너무 음, 비용적으로도 음.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8인 8아웃에 마이크 프리 뭐 4개에서 8개 정도 갖춘 제품 하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놓고 음, 음. 그 다음에 확장을 예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한 16개 채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16개 채널만 확보가 돼도 합주실에서 뭔가 녹음을 하거나 뭐 밴드들이 갑자기 항해에 뭐 녹음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조금 간소하게만 세팅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8개 프리로만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굉장히 네. 좀 유용한 제품이긴 합니다 네. 오디언트 제품들도 경험해보신 게 따로 있으세요? 네. 작은 인터페이스 ID. 디 아이디... 아이디. 어, 예. 네. 아이디 시리즈 소리를 들어봤는데 어, 좋더라고요 어, 아이디 시리즈도 네. 되게 괜찮아요 네. 일단 i 에에 기타 인터페이스 음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오디언 e 페이스 o i n g to say that I'm going to s a 콘솔. 아, 콘솔. <웃음> 역시 예, 엔지니어의 로망은 콘솔 아니 y 그 콘솔이 t I'm going t s s l 콘솔처럼 s l 콘솔처럼 페이더가 두 단이 있어요. 음. 라지페이더랑 음. 아, 스몰 스몰페이더 아, 스몰페이더가 있어서 음. 또 샌드들 어사인 음. 해가면서 아. 스몰페이더 올리고 라지페이더 아. 올리고 손맛이 있겠네 손맛이 있죠 네. 오디언트라는 회사가 항상 보면 안정성 면에서는 큰 이슈가 없어요 네, 네 항상 이렇게 좀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어, 쓸수 있는 회사고 엄청 고가의 컨버터를 만든다던가 음. 엄청 고가의 마이크 프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라지 사이즈 콘솔도 음. 만드는 음, 음, 그러니까 그렇죠. 대형 콘솔을 만드는 회사들의 기술력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럼요 에 네, 대형 콘솔을 만드는 회사들의 그런 시그널 패스라던가 그런 시그널에 대한 신뢰도는 무시할 수 없는 음, 음. 그런 면들이 많아서 뭐 오디언트라는 이름만 일단 있어도 음. 아, 어느 정도는 믿고 쓸수 있는 이미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음. 저희의 전공 분야들 뭔가 좀 신나지 않습니까? <웃음> <그런 문제. 웃음> 저는 그냥 보통 장비 어? 좋아? 써? 어? 별로야? 봐? 뭐 이런 타입이라 소리 퀄리티 마이크 프리앰프의 소리 퀄리티 5점 만점에 4점? 4점. 확장성. 5점. 어맞아 확장성은 진짜 음, 5점 만점. 그 다음에 이지 오브 유스. 뭐 어려운 게 없죠. 5점. 어. 저는 사실 사용법은 약간 음. 4점. 아. 3.5에서 4점 정도. 옵션이 많아서? 옵션이 많으니까 음. 사실 이 옵션들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매번 이걸 왜 써야 되고 이게 뭔지 음. 모르는 아, 그런 그런 의미에서? 상황이 될수 있는. 네. 음, 뭐클럴 수도 있겠네. 네. 가성비. 5점 드리겠습니다. 아, 가성비 무조 네. 오늘은 저희가 어, 이어폰이나 헤드폰처럼 이 음악을 듣는 리스닝 장비가 아닌 실제로 이제 음악을 만드는 아, 저희 또 전공 분야로 한번 리뷰를 네. 만들어봤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되게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아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웃기지도 않고 <웃음> 뻘소리도 <웃음>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장비 리뷰할 때는 뭐 뻘소리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할 땐 일한다는 거, 네. 진짜 엔지니어가 맞다는 거. 네. 이번 기회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예,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비였습니다. 김현승이었습니다.